언니? 빨리 스타트벨리넣켜 <웃음> 지금 나한테 협박했어 내가 이거 사이야 <웃음> 아니 키라 그랬지 키라 그랬지 <웃음> 내가 언제 협박을 했어 <웃음> 빨리 안키면 죽여버릴거야 라는말도없개 <웃음> <웃음> 웃겨 <웃음> <웃음> 내가 언제 <웃음> 언니? <웃음> 언니 반가워 반가워 난 잘게 <웃음> 미.. 미천.. 미쳤어? 자님 방학 오랜만이야 정말로 뭐라고너 지금 미쳤다고... 나 미쳤다고 미쳤다고 하진 않았어 자님 거짓말은 나빠 어가어씨 깜짝이야 오끼야 만들었어 뭐야 왜왜왜 뭐야? 왜, 왜? 냉장고가 <웃음> 자동으로 열렸어 <웃음> <웃음> 야! 아직 약간 이거 이거 하면 열려! 아 <웃음> 그래? 아니 <웃음> 내가 6입지? 100% 접니다 예사 차장님 몇 마리 잡았을까? 아홉 마리 음, 나 이상한 인형 얻었어 이상한 인형 얻었어? 차장님한테 보여줘 차장님 선물이야 어쩌고? 내 마음이야 귀엽네 귀엽 받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그치 초록색 땡땡이 <웃음> 잘 어울리네 <웃음> 어, 귀여워? 어 귀여워 응. 그러면은 이거 사장님한테 줘야 되겠다 이거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해? 왜 저래? 사장님 뭐.. 뭐.. 뭐 했어? 이형 들고 지금 원신처럼내주변 돌고 있어 <웃음> <웃음> <혼자> <웃음> 먹여, 지금 내 화면 재미가 없는데 지금? 하고 <웃음> 악마 소환하는 <웃음> 말을 재물로바쳐 악마 소환는거 같은데 지금? 뭔 소리야.. 지나가다 지렁이 있길래 파봤는데 저거 나.. <웃음> 그거.. 그걸로 만든 옷이야 갑직하구먼 <웃음> 너나한잔 찍을래? 어 나도 어 기다려봐 근데 네? 여기로 여기로 와봐 롤로로 근데 내가 응또 있다? 어.. 핑크색이네 와 <웃음> 나만 소외됐어 <서야겠어>. 여기 <웃음> 따져있어야지 어? 아 어, 그럼 너들거있어 에? <웃음> <웃음> 야 기다려 기다려 멈춰 아니 아니 아니 기다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사장님 또 먹으면 안 되니까 자자 자. <웃음> <웃음> 미쳤네요 진짜 <웃음> 나 그거 <웃음> <나 웃음> 마음에 안 들어요 뭐야 무슨 아이돌 팬 같애 째깍 잠깐만 째깍 째깍 이야 대박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아니 나애기한테 그냥 하트 그거 할라 한 거야. 진짜 어이없네. <웃음> 나도떻게 어이없네. <웃음> <웃음> 좀... 응, 근데 어딨어? <웃음> 집에 <여기. 웃음> 와, 뽀뽀. 하하하, 바보 같은 녀석들. 내가 너희들의 선물을 주러 왔던다. 아 그렇구나. 어, 여기 찾았어. 에너지가 벌써 받은 거. 어 에이씨. 뭐야 어, 어 됐다 나도 이제 잡을 에이. 수 있다 드디어 끝났다 한마리 남아있어 <웃음> <웃음> 아진 개웃기다 사장님 왜? 아니 검 없어서 나스로 공격하길래 비슷하긴? 이안 비슷한데? 이는 안비 <웃음> 일단은 저기 말론 쪽에 가가지고 그거부터 해야 되겠어 얼마나 잡았는지 우린 뭐 돌이나 캐고있죠 에휴 돌 캐는 인생 흠뭘 캐고 있는 거야? 사장님 여기 뭐 있었어? 볼. 뭐어고있어쩌뭐 <웃음> 이거라도 해줄까? <웃음> 아 개웃기네. 자꾸. <웃음> 아 그만해. <웃음> 뭐해 근데 님들 뭐하냐고? 일하 이러고 있었어 우리. 놀고 있는 거 아니고 님들? 무슨 소리야? 우리 진짜로? 일하고 이, 우리 일하고 있었는데? 아무도 뭐도 놀고 있는 거 같아. 무슨 소리야? 열심히 돌 캐고 있었어. 맞아. 돌 캐고 있었다고. 진짜? 응. 돌 캐고 있었어. 됐어. 응돌 어, 캐고 나, 있었어. 알겠죠. 응, 지금, 돌 캐고 있는 거 아니지? 진짜. 알았어. 돌아가자. 이렇게, 이렇게 돌아가자. 아니, 왜 물을 줘? <웃음> <웃음> 잘못했어. 돌멩이에다가, 물 뿌려주고 있어. <웃음> 잘못 눌렀죠. 돌멩이가 더울까봐, 물 뿌려주는 거야? 와우, 너무 스윗해. 이제 몇 마리 남았어? 15마리. 응, 다 잡을 수 있겠다, 오늘. 응. 그 로버스, 그 로버스. 여기 크로버스 개많아 여기, 여기, 여기 어, 여기도 있어 크로버스 어 됐다! 개 미쳤어 어 됐어? 됐다나? 다 됐어? 진짜 다 됐어 대박 아, 아이씨 아 저것 때문에 공허정수 이거 200개 됐어 <웃음> 공허정수 이렇게 많아졌어 공허정수 못될게 응? 좋아, 범사랑 하트 다 채웠다 미쳤다. 여기 역대를 바로 시작하냐 그거를 무슨 <웃음> 바로 시작하냐 또라이야 <웃음> 아니 여자. 왜 그래? <웃음> 나 불닭 먹고 싶어. 뭐 불닭을 먹고 싶다고? 근데 새벽에 좀 내가 김치 볶음밥 먹고 싶어. 맛있겠다. 아, 집에 있는데 뭐 좋은 게 나오려나? 기승할 게좀 나와야 되는데. 어? <목소리> 나다 했어. 인골 인골. 아 뭐야? 어 뭐야? 오, 오, 오, 네. 뭐야? 이거 음... 기증하라는데? 어, 그래? 어, 그 빨리 가서 기증해. 이거 기증하래. 어 기증해. <목소리> 이게 와, 마지막이었어! 야, 야, 뭐야! 야, 잠깐만! 뭐야. 와, 뭐야, 잠깐만! 어, 저거, 저거! 어? 그 무지개 파푼 옆에 있는 저 검정색 저거! 야, 미쳤나봐! 이게 야, 마지막이었어! 잠깐만. 야, 잠깐만! 이거. 야, 이게 마지막이라고? 빅사이트! 야, 마지막을 잠시 겠다 잠깐만, 잠깐만, 나 이거 이거 하고 올 거야, 기다려. 아 별빵을... 나 뭐로 해놨지? 좋아하는 거? <웃음> <웃음> 나 나로 해놨어, 나. 아, <웃음> 그, <웃음> 야, 이거, 어, 이거 하기만 하기가 있다, 진짜. 그냥 아무렇게나 막시면 되겠다. 아이씨, <웃음> 스타프루트 왜 줘? <해줘. 웃음> 어, 왜 줘, <해줘>, 스타프루트, 씨앗. 아, <웃음> 벌 어, 어 부족하네? 부족하네? 사야 되겠다. 사올테인가 님들 야시장 먼저 가 있을래? 오케 <웃음> 야시장 놓치.. 아니 뭐야 저거 왜 저따 설치해놨어 미쳤나봐 뭐가? 뭐? 뭐? <웃음> 의자 의자 의자? 의자 어디 설치돼있어? 나무 사이에 뭐야 이거? <웃음> 아 뭐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? <웃음> 뭐야 이건 또 미쳤나봐 진짜 왜 그래? 아니 그 상자 중앙에 곰돌이 설치해놨어 사장님이? 사장님 원래 좀 그렇잖아 답답하는 <웃음> 거야? <웃음> 뭐야? 하나만 다르게 자라는 거야? <웃음> 아니 하, 뭐 여기 뭐야 이거? 어 뭐야? 뭐야 왜 물을... 뭐야? 이거 뭐야? <웃음> 뭐야 이게? <웃음> 이거 뭐야? <웃음> 너또 똑같이 줬는데?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게? <웃음> 야 내가 준 어, 부분인데 이거? 어? 아 아 설마 그.. 에? 여기 이 부분 다 내가 준 부분인데? 아 그러네 이거 마지막 이거까지 너 뭐야 <웃음> 너.. 나 뭐야? <웃음> 너 뭐했어? 몰라 너 뭐했어? 뭐한거야? 뭐야 이거? 왜..왜 왜 얘만.. 얘만 왜안 자랐냐? <웃음> 이거 좀 치워봐. 이거 이거 뭐야. 이거. <웃음> 나, 나도 몰라. 이거 차장님이 미친 듯한 거한 거야. 야, 오늘 마법사 생일임. 아, 맞다. 선물줄게. 얼마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정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. 어, 뭐야. 나 바로 결혼할 수 있는데? <웃음> 어, 야, 결혼해. 야, 결혼해. <웃음> <웃음> 미쳤다, 쟤는. <웃음> 아니, 야아씨얘 생일 선물 주니까 바로 <웃음> 바로 이게 하트가 다 찾는 걸 어떡해 야 나도 다 찾았다 드디어 내 궁금증을 거절하겠지 근데? 거절하겠지 아, 설마 약혼까지 해놓고 그니까 약혼까지 는 않을 거 아니야 농담이야 잘 이해가 안 간대 아 이해가 잘안 간다고 여기도 냉장고가 하나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냉장고가 자동으로 열렸어 <웃음> 근데, 근데 저것도 천장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? 사장님 집 가야 <웃음> 뭐야 나 이거 작년에도 하... 많이 했는데 진짜. 나 마루야 나도 마룬데? 에? 어? 에이? 뭐야 두 명이 봐두 두 명이 개칠 수가 있어? 그니까 뭐세 편지 없는데와 아, 없어 이벤트당 <웃음> 응세게받아못 어, 보겠어 왜왜왜왜 왜, 왜.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2대사 보고 개 충격받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진짜? 이딴 표정으로 말하니까 죽을 것 같네 <웃음>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진짜 내일은 <웃음> <웃음> 갖다 붙이지마 <묻히지> <웃음> 저게 뭐죠? 일반 리택이었어? 야 일반 리택이면 얘뭐연상에 지방 날렸음 <웃음> 아니 법사 침대에 왜 누워? <웃음> 왜 왜? <웃음> 겨 깔아가지고 나 보탠지롱 야 지금 여자 3명이 다없선면죽였 뭐하냐 다 죽게 와옷 입는다. 응. 내놔봐. 뭔데? 왔다. 뭐야 이게. <웃음> 야, 이제 <이게> 진짜 신부네? <웃음> 음. <웃음> 크랜베리 소스. 크랜베리 소스 왜? 쓰레기통 뒤졌더니 나왔어. 왔다. <웃음> <웃음> 맞아. <웃음> 어, 맞아. 일단 선물도 주고. <웃음> 맞아. 왜 이렇게 많이 차 마셔? 커피콩은 왜 나... 들고 있는 거야? 몰라... 인베 없나보지너 <웃음> 짝대기랑... 결혼을... <웃음> 짝대기랑 결혼... 짝대기... 어려 오해... 어려워... 예에에에에예에나 어디있어? 뒤에 뒤 YouTube 저쪽엔 저쪽에 부부 딱 같이 있네 아, 결식 끝났다. 와. <웃음> <웃음> 응? 왜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뭐? 삼삼 년만. 아 맞지, 뭐, 나 나랑은 야너이라사람 깜짝이야. 야, 깜짝 놀랐어. <웃음> <웃음> 나도 모르겠어. 나도처럼 똑바 줄고 니가. 나너 이렇게 아니, <웃음> 이렇게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미친. 왜 그래? <웃음> 왜그래? 조전한테 왜그래? 그래, 쟤가 그래. 그래, 지나간 것 뿐이야. 아니, 쟤가 이쓰레기을 뒤지잖아! 아 뒤지고 있는데 가 지나간 거라니까? <웃음> 뒤, 뒤지는 게 이상한 <웃음> <웃음> <뒤져간> 거지! 지나가는 <웃음> <웃음> 건 잘못되지 않았지! 내가 <웃음> <제가> 잘못된 거야. <웃음> <웃음> 마실래? 내집좀 옮겨주면 아, 안 돼? 어디다 놨어? 진짜 가까이에 놨어. 물음표? 음... 걱정하지마 진짜 가까워 진짜 겁나 가까워 <웃음> 개가깝네 뭐야 지켜봐 지켜 어. <웃음> 뭐야 씨 미치 왜왜왜 <웃음> 왜왜왜 왜, 왜, 왜? <웃음> 아니 진짜 개웃기네 집들이 선물 뭐 이상한 거 폭탄? 집들이 선물인데 여따선체 탄. 아이고... 에, 짠? 좋았다. 너무 멋있다 법수 눈 감아. <웃음> 시간 했냐 우리? 너무 재밌었어. 그니까. 러그 응. 재밌었던 법수? 난잘 모르겠어. 법수 뭐해? 법수 뭐해? 니한테 말이 더 벌어지는구나. 어이거 님들 둘이 같이 있을 때 우클릭하지마 그러면 씨. 아니, 마법사랑 말 걸려 그랬다고 비밀리, 아니, 거기 법사 자리야? 아, 여기 법사 자리야? <웃음>